고중활, 사가 다시, 재능선사가 다시 대중에게 고해가로 돼. 선지시가 이렇게 털을 달았는데, 선지시리요. 선지시가. 보리 반야 지지는, 보리 반야의 지혜는, 보리는 뭐고 반야는 뭐냐? 보리 자성이라, 그 반야 자성이라. 전부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하면 우리말인데. 보리도 마음이고 반야도 마음이고 그러니까 인도말로 하다 보니까 보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의 그마음 지혜는 세인이 본자 유지나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지연 심미하야 다만 마음이 미함을 말미암아서 이런데 연자는 마음이 미함을 인연해서, 인연한다는 라건 말미 그 미한 까닭으로 이런 말이그 까닭이란 뭐냐? 말미암아서 이런 얘기죠. 마음이 미함을 말미암아서, 미한다는 건 뭐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착각이죠. 말하자면 착각. 그래서 미동의서라 이런 말이 있는데 동쪽을 미해가지고 서쪽을 삼았다. 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동쪽을 그 서쪽으로 이제 여기는데 그 동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하려면 어떤 데는 알아서, 이러고. 미했단 말을 번역할 때 몰라서. 동인 줄 모르고 서쪽으로 생각했다. 알고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고 모르는 거. 그 인생이 무상한 줄 모르고 오래 사는 걸로 생각했다. <웃음> 이런 거라든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마음이 뭘 모른다 이거예요. 자성에 이제 모든 게 있는데 마음 속에 있는 건데 저 밖에 있는 걸로 생각했다 라든지 무상한 건데 그걸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만 마음이 미함을 말미암아서 불능좌오하나니라 불능이라고 하면 못한다 이거죠 능하면 하는거고 불능하면 못하는거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니라 스스로 이제 제대로 체험을 못한다 스스로 알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가 이러면 반드시 이런 얘기죠 숫자는 가라고 하는 것은 빌려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런 빌릴 것 같지 아요 의지해야 된다, 힘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를 힘입어야 되느냐? 대선지식의 시도를 빌려서, 시도, 보여서 인도한다. 대선지식께서더 보여가지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베풀어서, 요즘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베풀어가지고, 인도함을 힘입어서, 견성을 해야 하나니라. 그 본성, 무슨 본성이냐? 보리반야의 본성. 그, 그 견성을 하면 바로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이 보리반야의 그런 지혜를 도와야 예, 된다. 그 견성을 해야 하나니라.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라. 아, 당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우인과 지인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불성은 본무차별이나 아,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인과 지인이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으나 지연 그러면 다만 이것 때문에 이 말이죠 지연 미오가 부동함을 말미암어서 미와 오가 같지 아니함을 말미암았다. 그래서 불성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스러운 사람이나 평등한데 이제 미기 때문에 미가 있고 오가 있기 때문에 미하면 어리석게 되고 오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미오가 같지 아니함을 말미암어서 소위로 그런 까닭으로 유우 유지하나니라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나니라 오금에 내가 지금 위설 마하바냐 바라밀법 하야 그대들을 위해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해서 아까는 돈교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선성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또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또 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단경에서 이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본황본도 금강경쟁이가 많이 나오고, 터기본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이제 육조단경에서 금강경쟁이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희능남종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과거선하고 틀리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걸, 실제로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신불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 무념이다, 망념이 없는 거다, 무주다, 집착이 없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반야바람이죠. 반야바람그 바냐바람이 자체가. 그래서 이해능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야바람미선이에요반야바람미선 이렇게 이제, 바냐 바라미를 중심으로 해능선이 체계화가 됩니다. 그런데, 해능보다 이제 뒤에, 마조라는 분이 이제 아주 대단하게 일어나는데, 이분은 이제, 이 해능남종선보다 더 발전시킨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뭐, 바냐 바라미선 이런 거하고 이제 벗어나거든요? 그분은 무슨 선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은 평상심. 그 마주선사가 이야기하는 선은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선이에요. 그럼 평상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뭐 애증을 일으킨다든지 그럼 평상심이 아니거든요. 취사,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생사심을 일으킨다든지 또 무슨 속박을 버리고 해탈을 구하려고 한다든지 그 상대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건 전부가 그게 평상심이 아니고 그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런 마음 일체 그 차별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모순적인 마음을 전혀 안 일으키는, 그야말로 이무념무준데 집착이 없는 건데, 그런 것다안 일으키는 거를, 여기서는 경의 의지에서 반야바람밀이라 이걸로 이제 굉장히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조 때우면 더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이제 평상심이라는 걸다 내세워서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선사 때 와가지고는 이제 평상심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송나라 때쯤 오면은 해보니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화두를 들어라. 이제 원우 극근선사쯤 오면 이제 간화선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 실제로 달마 이후 홍인대사 때까지는 그 가만히 보면 그 통하는 게 무심이에요. 무심. 그래서 이제 무심선. 반야바라밀선, 평상심선, 간화선, 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간화선, 그것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그걸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반야바라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바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선에서 아주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금, 우이설, 마하 바냐 바람일법 하야 사여등으로 그대들로 하여금 각득 지혜하리니 각각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심재청하라.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 아주 뜻을 둔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오, 우이어설 하리라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건설하리라. 이거 완전 이제 경체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금강경에서 하는 체제 그대로 따서 설명하는 거죠. 선지 씨가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종일 구념 반야하되 종일토록 입으로 반야를 여기서 염한다라는 건 애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입으로 반야를 애우되. 야, 불식, 자성, 자성반야가 자성반야 하면, 만약에, 자, 아, 반야를 입으로 해오되, 불식 자성반야가 자성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이 유여 설식 불포하니, 마치 음식을 말을 해도 배부르지 아니한 것 같다. 여기 이 능음경에서 설식 기부라고 썼는데,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거지. 밥은 먹어야 되는 거지 설명한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설식을 하면 은 불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사,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입으로 이제 반야바람이를 애워도 뭐뭐 자성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음식을 설명해도 배부르지 아니한 것과 같니 구단설공하면 아, 만겁의 부득견성 하나니라, 입으로 다만 공을 말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해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그 교종의 그런 법도를 이렇게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게 이제 해능 남종선 반야바라민 선입니다. 그게 전득의 반야바람의 선이다 이런 얘기죠. 구단설공하면 입으로 다만 공을 말하면 만겁이라도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부득견성하나니라 견성을 얻지 못하나니라. 종무유익하리라 마침내 이익이 있음이 없으리라. 선지시가 마바냐바람이란시 하 범어이니 이것은 범어니 차원의 여긴말로 한다면 대지해 도피안이니라. 마바냐 바란니라 대지해 도피안이지요. 대지해로. 그 새로운 세계를 얻는다. 대지해 도피안이니라. 차수 심행이요.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얻는 것이요. 심행이란 말이죠. 부재 구념이니라. 입으로 외우는데 있지 않나니라. 구념이 아니고 심행이라는 거예요. 심행. 그러데 이제 손도 오래되면 이걸 뭐 법담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자꾸 표현하려고 일러라 이랬어갖고 뭐,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답을 뭐 했느니 못했느니 요런 말로 했으면 될걸그걸그 말을 못하고 와서 아주 뭐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러고 그게 이제 참도 지연 말단적인 아주 폐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행이지 구념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선과 교회의큰 차이를 두는 거거든요. 차수심행이요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부제구념이니라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구념에 있지 않다. 구념하고 심불행하면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환여화하며 환과 같고 화와 같으며 이게 전부 꼭두각시, 헛개비 이런거죠 인도에는 이런 마술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제 인도식 표현인데요. 마술 뭐 이렇게 그 헛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또여러여전이요 이슬과 같고 본이라와 같으며. 이게 전부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구념심불행하면. 또 구념심행 즉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한 즉 심구가 상하야 마음과 입이, 말이 서로 합해져서 상응해서 본성이 시불이라 본래의 성이 바로 부처다. 이성하고 무별불하나니라 성품을 본성을 여의고 따로 부처가 없나니라. 이게 이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대체는 그렇고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함영마하요. 무엇을 마하라고 이름하는가? 이 마하는 대라고 하는 것이니 심량이과대함이 그 마음의 한계가, 심량, 마음의 그 한량이, 마음의 양이 광대한 것이 유여 허공하여 허공과 같아서 무유 변제하며, 변반하며, 변반은 끝, 끝을 말하는 거이지요그 끝이 있음이 없으며, 영무 방원대소하며, 또한 방원과 내모졌다든지, 둥글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것이 없으며, 역비 청황적백이며 또한 청황적백이 아니며 역무상하장단하며 또한 상하와 위라든지 아래라든지 길다든지 짧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며 역무진 무희하며 화나는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으며 무시무비하며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며 무선 무악하며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무유 둠이라 꼬리와 머리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없음이라 재불찰토가 진동 허공하나니 재불찰토라는 것이 이 본성에서 볼 때는 다 허공과 같나니라. 세인의 묘성이 본공하여무유일법가득이니 한법도 얻을 것이 없다. 없으니 자성진공도 역부여시 하나니라 자성의 그 진공도 또한 이와 같이 허공과 같이 그러하니라 선지시가막 이제 하지마라 이말인데 이렇게 자성 진공도 허공과 같이 이렇게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뭘뭘 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막문 그러면 듣지 말라 이런게 되고요. 듣고 뭘뭘 뭘 하지 마라 할 때는 막 하고 있다가 문자를 밑으로 문뭐 이래 이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문이라는 건이 읽을 줄 알면 벌써 물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문 이래 붙여버리면 저건 모르는 사람이고 막문 그럼 듣지 말라 이거거든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듣고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니까 막 한참 있다가 문 오설공하고 오설공하고 전착공이니라. 내가 공설함을 듣고 문득 공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공이다라 고 그러니까 공에 집착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지. 유마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유마경에서도 공에 집착하는 것이 또큰 비용이다. 그래서 문오 설공하고 내가 공을 말함을 듣고 변즉착공이라 문득 곧 공에 집착하지 말 테니라 제일에 이런 제이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 어법으로는 잘안 맞는 말이에요 제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얘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막착공이라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야 공심정조하면 즉착 무기공 하나니라, 공심 마음을 다 비워가지고 고요히 앉으면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능은 반야바람의 선이기 때문에 정좌, 이거 아주 싫어해요. 고요히 앉는 거, 이거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쳐버려요. 공심 뭐, 망상을 없애려고 자꾸 이제 비우려고 그래가지고 공심 정좌라.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고요히 앉으면 바로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게 과거의 선정주의하고 아주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선정선이 아니고 반야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정좌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좌선. 그래서 공심정좌하면은 곧무기공이라 무기랑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뭉정한 이런 거죠. 그런 그 무기공에 기록할 수 없는 공이다. 선으로 기록할 수도 없고 악으로 기록할 수도 없고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러죠. 무기공에 집착하나니라 전지시가 세계 허공이 능한 만물 색상 하나니 세계 허공이 그냥 허공이 아니고 만물 색상을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뭘 포함하느냐 일월 성수와 이게 잠자른다 그러면 숙하고 별이라 그러면 수, 성수, 그러면 별, 별 숫자가 되네요. 이월 성수와 산하대지와 또 천원개간과 무슨 샘 물, 물줄기, 뭐, 초목총림과 악인선인과 악법선법과 천당지옥과 일체 대해와 수미재산이 총재 공중 하나니라 다 공중 속에 있다. 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공중 안에 있다는 거죠. 허공 안에 있는 아니라. 세인 아, 성공도 세상 사람의 그 본성이 공한 것도 역부여시 아니라. 이렇게 그 공한 속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마하는 대라고 하는 것이니 심량이 과대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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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유툼이라 꼬리와 머리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없음이라 제불찰토가 진동허공하나니 제불찰토라는 것이 이 본성에서 볼 때는 다 허공과 같나니라 세인의 묘성이 본공하야 무유일법가적이니 한법도 얻을 것이 없다 없으니 자성진공도 역부여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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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착 공인이라 내가 공설함을 듣고 문득 공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 공이다라고 그러니까 공에 집착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지 유마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유마경에서도 공에 집착하는 것이 또큰 병이다. 문오설공하고 내가 공을 말함을 듣고 변즉착공이라 문득곧 공에 집착하지 말 t 니다 제일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 어법으로는 잘안 맞는 말이요. 제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얘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착공이라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약 공심정조하면 즉착. 무기공 하나니라 공심 마음을 다 비워가지고 고요히 앉으면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능은 반야바라밀선이기 때문에 이 정좌 이거 아주 싫어해요. 고요히 앉는 거 이거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쳐보래요 공심 뭐 망상을 없애려고 자꾸 이제 비우려고 그래가지고 공심 정거라.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고요히 앉으면 바로 무기공에 떨어진다. 그게 이제 과거의 선정주의하고 아주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그 선정선이 아니고 반야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정좌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좌선. 그래서 공심정좌하면은 곧 무기공이랑 무기랑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멍정한 이런 거죠. 그런 그 무기공에 기록할 수 없는 공이다. 선으로 기록할 수도 없고 악으로 기록할 수도 없고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러죠. 무기공에 집착하나니라 전지시가 세계 허공이 능함 만물 색상 하나니 세계 허공이 그냥 허공이 아니고 만물 색상을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럼 뭘 포함하느냐 일월 성수와 이게 잠잘다 그러면 숙하고 별이라 그러면 수, 성수, 그러면 별, 별숫자가되네요이월 성수와 산하대지와 또 천원 개간과 무슨 샘 물, 물줄기, 뭐예요. 초목 총림과 악인 선인과 악법 선법과 천당 지옥과 일체 대해와 수미 재산이 총재 공중 하나니라 다 공중 속에 있다. 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공중 안에 있다는 거죠. 허공 안에 있는 아니라. 아 세인 선공도 세상 사람의 그 본성이 공한 것도 역부역시 아니라 이렇게 그 공한 속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공이라고 집착하면 무기공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심정조하는 게 그게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선의 그 특징을 하려면 이반야바람이 선이다, 이거를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이 과거에 이제 정좌선, 고요히 앉는 선은 아주 배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수를 배격하는 원인도 정좌를 포용하니까 신수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수는 정좌를 수용을 하거든요. 정좌를. 그러니까 이제 해능은 그 정좌를 아주 배격하니까. 그 회능이 달리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좌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별화하는 거죠. 나는 반야선이지 정좌선이 아니다. 요 점이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번 뭐 가만히 앉는 건데 그래 손이 희한한 선이 정좌를 나무라는 선이라고 많이 특이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정좌선을 이해를 하고 있지 여기서 말한 이런 반야바람일 선을 잘 모르죠. 이제, 역부여시 아니라 선지시가 자성이 능한 만법 하나니라, 아, 자성이 능히 만법을 포함하나니라, 포함하나니라, 이것이 바로 대니라. 자성이 능이 만법을 포함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제 대다. 만법이 제인성중 하나니라, 이 만법이 바로 아주 요 인성 중에 뭐 제인성 중, 만법이 제, 제인성 중 하나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 있나니라. 약견, 일체인의 악지 여선이라도, 약견이라고 한다는 말은 보더라도 이거죠. 가정사니까 약자는. 만약 그게이게 아니고 보더라도 그러면 약견, 가정사니까요. 모든 사람의 일체인의 악지여라고 하는 게 지여라고 하는 건데 접속사와 하는 악과 선을 볼지라도 악과 선이 다 본성 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인연 따라서 볼지라도 진계 불치불사하며 다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품을 본 사람은 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워하지 않고 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착하지 않고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으로 돌아가면 악을 아주 미워한다든지 선을 굉장히 찬양한다든지 그런 데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본성에서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높을수록 잘못하는 사람도 봐주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은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하면 막 속상하지만, 아이를 한열대명 남으면, 좀 잘못해도 다 그냥 봐주지고 그게 아주 이제 원숙한 어머니거든요. 다들래 그래서 마다들이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이, 그래서 여러 번 낳은 아들은 뭐 잘못해도 부모가 내버려두는데요. 이게 첫번 낳은 아들은 조금 잘못하면 아주 이게 고생을 한단 말이죠. 사람이 잘만 하느냐이 말이죠. 선악이 다 이게 인연따라서 본성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가 높은 사람은 선과 악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대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치불사하며 역불 염착하여 또한 거기에 염착지 아니해서 뭐 좋은 거라고 막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고 치우치고 그렇지 아니해서 심여 허공을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것을 명기의 대니 그것을 이름하여 대라그런다마하는게 그냥 마음이 허공과 같이 넓어진 것을 대라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마하다 이거죠. 지 이름하여 대라고 하나니 고로말 마하냐. 그렇기 때문에 마하라고 말하나니라.